A8을, 아까 A1은 여기서 첫 번째 항의 5라는 거를 알려줬고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A8을 여기다, 여, 여기다 그대로 쓰고.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의 5. 그 다음에 n-1이라는 네. 걸 여기다 써야 되니까. 8페 1은 7 해서 7기이고 네. 그 다음에 A8은 40이라는 정보를 여기서 알려줬으니까. A8 대신에 40을 네. 그대로 쓰고. 네. 여기 오른쪽은 그대로 따로 쓰고 그 다음에 7D만 네. 한쪽을 남겨놓고 네. 5만 다른 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40 빼기 5 해서 35가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7D는 아. 35인데 그럼 D는 5가 나와요. 아 선생님 정말 쉽게 설명 잘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 등차 중앙에 대해서 보여게요 네. 아까 등차 중앙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, 어뭐세 가지 수 A, B, C가 뭐 등차 수열에 이를 때 그때 B를 네.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. 음, 네, 기억 나요. 안녕하세요, 건강한 신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